자, 그러면 이제 요약집 정리를 좀 하고 가죠. 자, 우리 요약집 페이지 37페이지를 보세요. <웃음> 요약집 페이지 37페이지. 자, 펼쳐보시죠. 37. 자, 37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이제 앞에 보시면서 같이 풀어봅시다. 축적 변경을 신청하는 소유자. 자 소유자가 축적 변경을 소관청에 신청해야 되겠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2분의 1이요? 3분의 1이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소관청에 신청합니다. 들렸죠자 B 보세요. 축적 변경을 신청한 소유자는 사유를 적은 신청에 3분의 2 맞아요? 3분의 동의서를 첨부해서시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다? X죠. 승인 신청은 소관청이 하는 거지. 그죠? 이거는 지적 소관, 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한 거지, 승인신청은 소관청이 시도사에게 하는 겁니다. 그 이것도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예, 이건 신청, 승인신청. 승인신청은 소관청이 시도회사한테 하는 거예요. 다음, 쓰이 보세요. 축적변경신청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된 날부터 30일 맞아요? 30일에 시행공고 현재 점유하는 경계, 밀어 설치에 땡겨 설치에, 밀어 설치에, 밀어 설치에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누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래서 맞는 말이죠. 뭐 XXO 맞죠? 다음 D 보세요. 자, 축첩 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자, 고지를 받으면 3월이돼요 6개월이네요. 자, 돈 나오는 거 6개월 걸린다 그랬어요. 정도는 6개월. 3개월 틀렸죠 자, 소관청은 청산금은 수령 통지를 한 날부터 6월 이내 지급해요? 자, 소관청이 내니까 소관청이 통지를 했겠지. 통지 한 날부터 6월. 6월. 다음에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누구한테? 소관청의 이 신청이에요? 위원회의 신청이에요? 소관청의 이 신청이에요. 소관청 곤란하니까 위원회로 옮기는 거지. 그래서 거쳐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이내 소관청의 이 신청입니다. 됐죠? 다지 보세요. 자, 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 청산금 공고한 날부터 21일 이내 납부금 수령 통지 맞아요? 자 청산금 결정 공고 며칠이상 15일이상 며칠이내 2 0일이 이내. 이내. 공고일로 부터 20일이내 납부고지수렁통기 합니다 다시 한번 자 축차편제 공고 세개 있어요 맨 처음 공고는 시행공고 두번째 청산금 마지막 확정공고 자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3 0일내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2 0일내 마지막 확정공고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자 지금은 청산금 결정공고는 15일 이상인데 그 공고 날로부터 20일 이내 나쁘고지 수령통지그 맞는 말이죠. 자축적변제 위원회는 5명에서 10명이고 자 3분의 2가 소유자예요. 2분의 1위원은는 예. 2분의 1이에요. 예. 맨 처음 동의할 때는 3분의 2 위원회는 2분의 1자 소유자 전원 오서 나왔는데 소유자 전원 청산하지 말자 청산 산정하지 말자 이럴 때는 전원이 나와줘야 됩니다. 요거 틀렸죠? 자 다음 공간 정국 수과할축첩 변경 위원회는 축첩 축첩변정 변경 시행해요 시행+ 시행에 관한 사항 또 지번별 재검사 금액 돈 얘기+ 돈 얘기죠 축첩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심의를 한다 오엑스 엑스 왜 승인 승인 승인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거지 위원회는 승인 안 해요 위원회는 계획을 심의만 하는 거지 승인은 시도 사상입니다 요게 드린 거예요. 자 다음 40페이지로 갈까요? 40페이지 40페이지 주차전용건축물 이거 대위한 게 없죠. 자 대위는 누구예요? 공주 국채 주거 뭐주주 주,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하는 거예요. 주차전용건축물 이런 거 없어요. 자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는 관리인이 있고요. 관리인이 없으면 대표자가 있고요. 자, 아니면 사업시행자 얘가 대신할 수 있다, 맞죠? 자, 다음 쓰이 보시면 농어촌 정비사업 각종 개발 사업이 있어요. 사업. 사업이 있으면 토지 있으면 누가 해요? 시행자가 시행자가 소관청한테 신청을 합니다. 자, 소유자가 원하면 어떡 하죠? 원하면 요청, 요청, 그죠 자, 정비사업 착수, 변경, 완료 신고는 15일 맞죠? 15일, 15일 이 내에 소관청에 신고하는 게 맞죠? 자 도시개발사업 착수, 변경신고가 된 소유자가 해당 토지등원 원할 때, 원할 때 시행자한테 어떻게? 요청이 된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지적소관청의 토지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이름 틀리겠죠. 토지 표시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소유자 정리 결서. 의 자, 두개가 바뀐 거죠. 다음 지번을 변경한요 지번, 지번. 지번 변경하는데 지적금을 정리하는데 이미 작성된 지적에 정리를 못 한다. 그럼 새로 만들어라. 이거 그냥 보통 얘기. 좋은,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자, 원래 거에 작성 못 하면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 등기, 등기, 등기. 등기, 등기, 등기, 등기. 신규 등록할 때 등기 있어, 없어? 없어요. 자, OX? X. 왜 되겠죠? 다음, 자,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자, 요거 네모, 토지의 표시. 자,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않하면소유자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토지 표시 안 맞으면 정리 못하고, 거꾸로 등기소에다가, 야, 뒤네 틀렸어. 라고 통지. 무슨 통지? 불부합 통지. 그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할 수 없다. 그럼 맞는 말입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 등기부를 공짜로 열람할 수가 있죠. 공짜로 봐서 치차지역를 조사 확인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다음 43페이지 보십시다. 43. 자, 43페이지. 자, A를 보시면 토지 표시, 표시, 표시, 표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 이거는 토지 표시니까 등기소에 알려줘야죠. 그래서 등기과세 등기를 촉탁합니다. 자, 뭐 제외하고 신규 등록 제외하고, 근데 신규는 얘기 안 나왔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지적법 영상 촉탁이란 소재, 집원, 지목, 면적, 경계 등등등 표시에 대해서. 근데 소유자, 소유자. 요거는 촉탁 사유가 아닌 거죠. 촉탁이니까 소유자가 빠져야 돼요. 요게 틀린 거예요. 다음, 지적소관청이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를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때는, 자, 신규 등록하고 촉탁한다 OX. x 엑 X. 신규 등록은 촉탁 사유가 아니다. X. 다음 소관청은 전부 또는 일부가 며칠 복구, 복구, 복구, 복구하고 나서또 소유자한테 통지합니다. 자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자 굴루갑니다. 복구도 통지 사유 있었어요. 자 토지표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등기 촉탁을 한 때, 자 해당 소유자한테 통지합니다. 자촉탁은 누가 누가한테요 소관청이 등기소에 했으니까 소유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지 사유 중에 맨 마지막 거가 촉탁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또 통지를 합니다. 자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해서 지역구매 등록된 소유자 변경상을 정리할 때는 해당 소유자한테 통지한다. 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자 소유자 알아볼라. 뭐라고요? 땅 팔았어. 내가 알아볼라. 알아. 그럼 얘기해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자 토지 표시에 대해서 통지하는 거지. 요건 소유자 변경을 통지 사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X가 됩니다. 소유자 자기 땅 팔고 잘 모르는 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통지 사유가 아닙니다. 다음 도지표시 등기가 필요하지 아않하며 언제부터요 등록한 날로부터 7일 7일 7일 10일이 아니라 7일이죠 그 다음에 15일 안에 15일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언제부터 응. 접수한 날 자, 뭐 접수한 날 등기 응. 완료통지서 접수한 날 등기 응. 완료통지서 접수한 날 고개 들렸어요 접수한 날 10일은 맞는데 자, 뭐를 접수했냐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기 x입니다 자 다음 소관청의 지적 정리를 할 때는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한다 다만 통지반자 주소나 거으를알수 없을 때 이때는 신공 게시판 신문 공보 또는 이요 미세요 또는 또는 인터넷 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맞죠 다음 46페이지에 지적 측량 들어갑니다. 자, 46페이지 A 보시면, 연속 지적도 있는데요. 연속 지적도는 일반 지적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산으로 연결해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 도면이에요. 자, 측량에 활용할 수도 없는 도면이기 때문에, 자, 연속 지적도를 측량한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그럼 그럴듯하게 지어낸 겁니다. 자, 이거는 지적 측량이 없다. 자, X구요. 자, 확정 측량, 제조사 측량. 이것도 포함돼요 포함돼요. 자, 이것도 지적증에 포함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조사 측량은 의뢰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했어요. 의뢰는 안 된다. 그다음에 C 보시면 경계 복원 측량은 현황을 자, 현황을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할 때 실시한다. OX. X죠. 자, 현황을 그럼 뭐예요? 현황 측량. 현황 측량. 이 틀렸습니다. 다음, 자, 뒤 보세요. 지적 정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계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은 현경이죠? 현경에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자, 이 지적 현황 측량을 확정 측량을 샥 바꿔놓으면 눈에 거의 안 들어와요. 속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성기준점, 공공기준점, 이런 거본적 없잖아요. 자,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 딱세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지적 증량이 없습니다. x 고요 다음 자 47페이지로 갑니다. 47페이지. 47페이지 수행자가 의뢰를 받은 때는 기간 일시 수수료 이런 것들 적은 계획서를 3일이네요. 다음날+ 다음날+ 다음날 누구한테 소관청에게 제출합니다. 시 조사 제출으로만 돼요. 소관청에게 제출한다. 3일이 들었어요. 자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를 했대. 따로 기간을 정했대요. 합의를 정했으면 그렇죠? 예. 이랬으면 4분의 3, 4분의 1이죠.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자, 측량 기간 원칙으로 따지란 말이에요. 원칙은 5일이고, 자, 검사는 4일이다. 참 말은 길게 썼는데, 맞는 말이에요. 예. 자, 다음.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기간이 따르는데, 자, 전체 기간에 4분의 3 맞아요? 4분의 3. 자, 전체 기간 4분의 1은 검사. 그래서 맞죠? 나누기 4요. 자,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검사를 할 때,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틀렸죠,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 가산. 이건 맞아요. 요거 4일, 4일. 여기 틀렸습니다. 다음, 기준점 성과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받을 때, 삼각 보조점, 보조점, 보조점 성과 열람은 지적 소관청한테 가야죠. 삼각점은 또는요 보조점은 소관청도근점도소관청여기 틀렸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51자 마지막이죠 51페이지 자 51페이지 자 a 보시면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상황 지방 지방 적부 심사 심사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죠 기술자 양성 징계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건 중앙으로 가야지. 그죠? 자, 중앙에서 하는 일. 정책 개발하고 기술 개발하고 또 양성하고 또 징계, 그건 중앙 중앙. 자, 지방은 그냥 심사 끝. 심사. 지방은 심사. 자, 중앙은 정책 개발, 기술 개발, 양성, 징계, 재심사까지죠. 그리고 기술자 양성을 지방에서 한다 그러면 틀리겠어요. x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을 한다. 맞아요. 자,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없으니까 국장, 과장이니까 임기 필요 없고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씩 돌립니다 전체 인원 수를 얘기할 때는 위원장, 부위장다 포함해서 50명이에요. 1 근데 임기 얘기할 때는 제외하고 얘기합니다. 맞고요. 자, 의견을 듣거나 현조사를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있다. 참석해야죠. 정상 업무니까. 자 다음 네, 뒤 보세요 자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며칠 5일 5일 전까지 서면 통지입니다 X죠 이 5일 전까지 서면 통지는요 위원회 3개는 다 똑같아요 축적 변경위원회 지방지역에 대한 중앙지역에 대한 다 똑같죠 5일 전이요 자 위원이 적부심사 재심사에 있어서 증량사에 관련이 있는 관련이 있는 데는 참석할 수가 없다 그건 맞는 말이죠 다음, 자,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자가, 그럼 일심을한 거예요. 일심 하고, 그 지방지역의 의결 일심에 불복한데, 한판더 한데, 그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요? 90일. 90일 이내에, 자, 위원회를 거쳐 장관에게? 아니죠. 장관을 거쳐 중앙지역 이네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30일 틀렸고, 거쳐 위원회로 가야 돼. 장관을 거쳐 위원회 재심사. 그래 틀렸고요. 시도지사는 지방지지위원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결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한다. 맞아요? 자, 363 지체 없이 7일 90일. 이렇게 가요. 그죠? 7일 다음에 90일로 가죠? 이건 7일이 맞아요. 예. 네. 됐습니다. 자, 다음. H. 지방지적위원회는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심사 의결서를 7일 이내 아니라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위원회에서 시도사한테갈 때는 지체 없이. 그래서 363 지체 없이. 그랬죠 자, 틀렸고요 다음.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 측량 경위. 그 측량성을 조사해서 지방지역인에 회부한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위원회에 넘길 때는 30일이에요. 그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60일. 연장 30일. 의견서 나면 지체 없이. 그 다음에 7일, 90일. 이렇게 가요. 자 다음 여기까지네요 <웃음> 여기까지 해가지고 예, 우리 이제 지저법 마무리 했고요 그래서 아마 요 부분은 저 마지막에 요거 5X 친 거는 따로 끊어가지고 별도 파일로 할 테니까 요것만 끊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면 더,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